그러다 그러니까 지나고 보면 아 내가 그와 같은 상태 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된 분별을 통한 사고로서는 이해되지 않는 세계라는 겁니다 분별 없는 인식태도로서만 이해되는 세계이기 때문에 분별을 통한 사고로서는 이해할 수 없다. 알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제8식은 연기의 총체적인 삶이기 때문에 이 총체적인 삶은 분별을 통하지 않고서만 이해될 수 있어서 분별로서는 이해될 수 없다. 분별로서 이해될 수 없는 관계라이 말입니다. 특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과 객관의 만남의 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주관과 객관이 제8교는 항상 만나서 갇혀려고 고 있습니다. 그때 종자하고도 만나고 근신하고 기계하고가 항상 끊임없이 만나 있는데 집수라고 하는 것은 뭘의미하는냐 하면 종자와 근신을 집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항상 갇혀와 있다. 강하게. 가장 강하게. 철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기계 어디에 처해 있느냐 원, 이 몸과 분별은, 분별하, 분별하는 세력인 종자는 아주 강하게 자기고 접촉되어 있는데 선은 좀 느슨하게 접촉되어 있어 가지고 따로 부릅니다 그런데 요라고 그렇게 이하겠습니다 요라고 하는 것은 전분과 상분이 있으면 반드시 인식주관과 인식객관이 만났다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 암이라고 하는 것이 흘러간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암이 끊임없이 흘러간다고 합니다. 제8식의 암도 끊임없이 흘러간다 제8식의 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된 암이기 때문에 이 하나된 암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8식의 암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지만 은 우리 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압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8 0 여기까지 우선 질문 있으면 질문해 보십시오 무분별세기가 나타나야 되는데 왜안 나타나느냐 하면 이 정자라고 하는 것은 육식이 우리의 죽음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뭐냐면 잠자는 겁니다 잠자는 것 잠자는 것인데 잠자는 것 속에서도 우리가 이름 아 암이라고 하는 것이 안 일어나죠 그런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나 잠자는 것이나 뭘 항상 갖고 있냐면 종자라고 하는 것 세력 분, 분별하는 세력만, 세력은 잃지 않고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 분별하는 세력이 아까 말했어 전분의 영향을 주어가지고 서로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암의 장이라는 것이 마찬가지로 분별과 무분별 함께 있게 됩니다. 제8식의 분별은 종자로서의 의미이기 때문에 육식으로서의 현행의 분별하고는 다릅니다만 어쨌든 제8식의 장 전체가 종자가 가지고 있는 분별하려고 하는 세력의 영향에 의해서 여모되어 니다 그래서 무분별이 안 나타납니다, 그때도. 죽음, 조금이라 하더라도, 그, 현행 우리 제 육식에서 분별하는 힘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는 한 종자 세력이 남아있어가지고 무분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네, 남다라는데 네, 이제 이해할 수 없죠. 그문와 같이 이 예. 을잃어버가까 예. 다시 마음을 네. 로착아까 네. 네. 네, 그,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제 80이라는 것이 한 생각이 일어남 속에 그대로 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제 80이 언제나 나타나 있습니다 예, 이슈이 나타난다고 하는 말은 이 무분별의 세계를 우리가 즉각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 속에서 살지 못하느냐 그런 의미로 봐야 되고 또 하나는 이슈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아집이라고 하는 아상이라고 하는 이것은 아주 강한 그 자기 복제 능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전 찰나 후 찰나 할 때까지도 계속해서 자기를 잃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이 자기를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이 스님 말한 대로 두려움 형태로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잃지 않고 항상 유기시켜 가려고 합니다. 이것에 의해서 분별이 또한 그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두 스님 말씀이 다 그렇습니다. 이, 이쪽 것이 우선 쉽게 좀 무슨, 머릿속에 그림이 좀 그려져야 됩니다. 네. 수행은 동시에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동시에 되느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분별하고, 분별하고 있을 때는 수행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분별했을 때는 수행이 안 되고, 분별하는 순간에, 바로 그 순간에 무슨 영향을 남기냐 하면은, 분별의 영향력을 동시에 막 남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행훈종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분별하는 순간에는 끊임없이 분별할 수 있는 힘을 키워가고 있는 순간이거든요. 한편으로는 분별이 일어나고 다른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분별하려고 하는 힘이 커가고 있는 상태죠. 이 분별하는 상태에서는 수행이 안 일어나는 있습니다. 무분별의 상태가 있으면 무분별, 우리들이 있어서의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무분별 상태에 대한 자각이 아니고 분별은 하긴 하되 그냥 한쪽으로 물러서가지고 일어나고 사라진 것에다가 영향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일어나면은 그냥 일어나는 갑다. 사라지면 사라지는 갑다라고 알아차리는 상태가 됩니다. 우리 알아차리는. 이 알아차리는 상태가 되면은 두 가지 영향을 줍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분별을 키워가지는 하지 않고 알아차린 힘을 동시에 영향력으로 남기게 됩니다. 그러면 수행은 어디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느냐? 우리가 현행에서 알아차리고 있지만그 알아차린 그 있는 내용이 청정 내용이 돼가지고 종자 속에 있는 분별을 그 영향력이 섞게 됩니다. 그래서 분별의 영향력이 점점 줄어들어가게 되죠 자동적으로. 그래서 다음 순간에 현행하는 분별의 분별력은 줄어들어가게 됩니다 순간적으로. 그래서 동시에 수행이 같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육식을 닦아가도 칠식이 되어서 팔식이 되는 게 아니고 한 생각 하면 은한 생각 속에 전체식이 동시에 일어났기 때문에 현행의 분별과 동시에 분별하는 영향이 키워가는 거고 현행에서 청정심이 있으면 현행의 청정과 아울러서 동시에 종자에까지도 청정한 기운을 남겨서 그 기운 자체가 바뀌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한계에 이르면은 갑자기 그 기운이 통체적으로 바뀌어버린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자기 삶을 보는 태도가 아주 바뀌어버리죠. 그 전까지는 늘 유사합니다. 수행을 하는 것인지 말하는 것인지. 어느 한계가 돌파되는겁니다이한계에 돌파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유식 수행에서는 견도했또 통달이라고 부릅니다. 이 통달이 들어서야 진성한 모아야 되는 체험을 했기 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 삶에 서 속지 않는다. 이랍니다. 그 사람이 욕을 해도 내 마음 가운데에서 아상의 일어남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고 그 사람이 나를 칭찬하더라도 아상의 일어남에서 내가 기뻐하지 않는 그런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이제 이 그러니까 대승이나 소승이다 하는 말을 책에서 이야기해놨습니다만 대승경전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초기의 생긴 승경을 반야경이라고 그러니다 반야경. 그럼 반야경을 공부를 쭉 하면은 누구나 다 대승에 이르려가지고 훌륭하게 돼야 될 것인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공해 빠져가지고 공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뒤에 유식 논서가 많이 나옵니다. 또 유식경에, 유식에 해당되는 경서가 나오는데 그걸 쭉공부해하 그대로 하면은 전부 다 유식, 무경의 어떤 청정지에 이르려야 되는데 오늘도 보니까 또 유적인 적이 빠져있습니다. 그러면 대승경전이 모두 다 우리들로 하여금 공이라든가 직청정을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다 그렇게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소승이라고 경전과 경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이야기했었던 것이 어느 시기에 가면 그 이야기 자체가 우리들한테 병폐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병폐인 면으로 보면은 모든 경전이 다 우리들한테 병태로 작용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활용해서 그병태를 넘어서 오른 쪽으로 보면은 어떤 경전이라더라도 우리들한테 전부 다 스승으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올바른 스승으로서 역할을 하게 된 모든 대소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올바로 구현된 것이 아닙니다. 그럼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한테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완전히 열린 큰 마음을 다 이야기하고 있다. 아함에 있어서는 적은 마음을 이야기하고 반야에 있어서는 큰 마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부처님의 경전은 어떤 경전이든지 우리들로 하여금 전부 다 대성의 열린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전을 보는 태도에 따라서 대소성이 있는 것이 지한 개개인마다 경전 그 자체에 의해서 대소성을 나누는 것은 좀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은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떤 가르침이든지 우리를 대승으로 이끄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견도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견도 하면서 부처님처럼 완전한 불게 이르는 분도 계시지만 그 뒤로도 많은 분들이 그런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견도를 하고서도 지속적으로 자기 수행을 합니다. 이때 견도하고 견도 하고 그뒤 수행은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 그 순간을 명확히 알아차립니다. 알아차려가지고 그 생각이 덧붙여서 분별을 지속시켜 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견도의 이 이후에 수행하는 사람들이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었다는 사람들이, 견도 어, 체험을 얻었다는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보면은, 자비행한, 자비행으로서 어긋난 행동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전도를 했다. 이러면 사실상 생각이 처음 일어나는 것을 다스리면은 그 생각의 흐름이 연속되지 않기 때문에 아까만 열린 세계를 막는 분별의 어떤 작용이 안 일어나게 되있습니다 근데 분별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우리 중생은 눈이다니까 뭐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할란지 모르겠지만 객관적으로 봐서 지속적으로 분별하고 좀 그렇지 않은 그런 행동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깨달음이 이르렀다. 이런 이야기들에서는 이 여러 큰 교가라고 그러죠. 정전상에서는 전부 그건 완전한 견도가 아니라고. 왜냐하면 견도하는 이후부터는 현행에 있어서의 분별은 튀어가지 않습니다. 종자에서 분별이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습관이 있는데 나오는 순간 바로 정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나오자마자 빨리 꺾이네 자기가 내가 봐서 깨달은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면 바로 그런 분들, 상대편이 참으로 또 다른 나로 보이지 않을 때가 있으면 그건 아닐 때가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알아차린 순간 상대가 나로 보이기 시작하면 내가 참으로 견도가되 있고 그 알아차리는 것이 처음에 지속되시면 너는 너, 나는 나가 계속돼 버렸다 하면 그것은 단념적인 깨달은 경우가 많습니다. 네. 부,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부처님 가르치면 대소성이 없고, 누구나 도 완전 열린 대승의 그런 이야기를 보어주고 이것이 아마 법화에 있어서의 일승사항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네. 그것이 이제, 팔찌기니까? 네 이건 팔찌 하고 무슨 경제 원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팔찌가 네 굉장히 상관이 없고, 보통 초진이 팔찌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승 경전에 보면은, 초심 보살도 팔찌 아람보다 라더 낫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금가 이 있습니다 소승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승경을 경지에서 이런 최고 지시가 아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승의 보살심을 내는 분이 그소승경제를 닦아가지고 최고 지시에이른 분은 낫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잘못된 생각이 라면 소승을 아라니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갖게 되면 이 소승이라는 의미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자기밖에 모른다고 하는 생각이 우선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불교의 근본 원리는 자타가 없는 하나 된 세계로 가 있어야 된다만 누구라도 따라서 자기만이 깨달은 모든 세계가 나만 들어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인은 애초부터도 아라한도 아닐뿐더러 불교 공부가 잘못된 사람이라 는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들이 정의해 놓은 아라한이라는 어떤 걸 가지고서 아라 하는 일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공부를 하는 사람은 여기밖에 못이었기 때문에 초심 보살보다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불교는 자동적으로 보호사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상대편이 또 다른 나로 확실히 여겨지지 않으면 은 그건 불교적 수행이 아니어가는 것이그런제 여기서 이제 그 우리들이 생각할 때 불성이 상주하고 불성을 수치를 하는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이 불쌍이라고 하는 개념을 지금 스님이 파악하고 있는데 그런 개념으로 불쌍이 파악되는 것이 옳은가 그런가에 대한 생각을 확실히 스님 자신 있게 억할 수가 없죠. 그 부분이 참 문제입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불쌍이나 아라한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옳겠느냐입니다. 그런데 불쌍이나 아라한이라고 대한 자기 개념이 틀려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전혀 맞지 않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한, 전견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써야 된다. 그아안하고 초기에는 전혀 차이가 없었습니다. 부처님 충실이막 당신이 말씀습 단지 나는 개척하는 사람이고, 개척한 사람이고, 뒤에 온 제자는 그 길을 따라서 나이는이치까지 이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차이가 없다고. 그런데 뒤에 가면 가면 갈수록 이제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막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중생들이 봤을 때는 이건 도저히 뭐 도달할 수 없는 어떤 현의상을 낼수 있을 만한 그런 부처인으로 변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목표가 이제 부처인이 아니고 아라한이로 정해지면서 불보다 못다는 그런 위치로 떨어진 것처럼 되어 있는 데이 그와 같은 생각이 이제 후기, 그 뭐입니까 아비다마가 후기에 가면 갈수록 그런 생각이 터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대신이 그것이 안가라고 이야기하는 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내지 마라. 방금 초기에 있어서 불성이 지금 이해가 잘못되듯이 아라한에 대한 이야기를 너희 스스로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 스스로에다가 아라하는 우리는 불이 될수 없고 이야가 아라한밖에 추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스스로에 대한 체면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이제 반아게 있는 거그 환이다 중요한 거. 뭐왜아라한이야만 뭐 불이 똑같은 다른 이름이다라고 하는 게 이야기죠. 아닌다 고요한 상태로 되면은. 정, 점이 이제 정, 정을 동반하고요함이라고 하는 것은 삼, 산마디거든요 산마디를 고요하는데 정, 정입니다 이때 불교적에있어서 정이라고 하는 말은 기본적으로 누구한테 들었든 경험했든 처음에 여겼든 당신은 당신이 아니요 당신은 또 다른 나입니다 라고부터 출발합니다 그런 생각이 정이 되겠죠 그 산마디 처음에 산마디를 통해서 그런 것이 구현됩니다. 그럼 정의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생각이 떠오릅니다. 아까 한 생각 속에 전체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생각을 한 생각이 떠오른 생각에는 무슨 생각이 떠오르는지만 알아차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은 내가 좋아하는 것도 있고 싫어하는 것도 있고 뭐그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생각이 떠오른 줄만 아는가 내가 싫어하는 생각이 떠오르면 싫어하는 생각이 떠오르지만 알고 있어야지. 두 번째 심리적인 감정 상태를 싫어한다 해서, 해서 감정의 기복이 오기, 좋아한다 해서 감정의 기복이 오 시작하면 염이 아닙니다. 이것을 염수경 같은 것는제2화 하사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가 이렇게 한대때렸다이 겁니다. 그래서 몸이 아픕니다. 아프면 순간적으로 자기 감정이 상합니다. 그러면 몸 아픈 것하고 감정상하고두 가지 병이 변는겁니다 누가 순간적으로 때렸으면 몸이 아프고 때린지만 알고 마음상에서 동요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분별이 시행되게 됩니다. 분별이 그래서 제 1차적으로 부딪치는 생각이든지 몸에 있어서 일어나는 감각이든지 그것 자체만 알고 병이 들어서 힘이 들면 힘이 드는 상태로 놔둬야지 내가 이거하는 것이 들어가 있으면 은 정념이 아닙니다 정이 때제6식의 정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정념 수행은 아는 것과 알려지는 대상이 같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누가 딱 때렸다 그러면 아저 사람이 나를 때렸다고 알아차렸죠 그래서 일어나는 감각을 알아차렸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아는 것과 알려지는 상태가 있습니다 이건 그제 육식상에서 이런 상태죠 무음별의 상태에 생각하면 육식을 통해서 무음별 상태로 행하는 어느 데 지나가면 은 손에 이렇게 딱닿면 촉식이죠 다음만 있는 상태라는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무엇을 느꼈다 내가 무엇을 알았다 지금 보고 있다 알아차린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나는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대상도 사라져버리고 알아차림만 있는 경우가 있다고요 통해서 제팔수교 무음별이 드러났습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는 끊임없이 주간을 통해서 측관을 보고입니다. 한생각 속에 같이 들어있다